와 오오 와와 오오 안하 오, 오, <목ír> 오 <목ír> Honey Jelly. <목ír> <목ír> <목ír> <목ír> No man. Uh. Uh. Uh. Ah, good cool. jelly. Yeah. Uh. Mm. Why are you eating this? This is mine. <laughs> <laughs>